지금 4시 35분밖에 안 됐습니다. 오늘 이제 벌써 어두워지고 있고요. 다행히도 인터넷이 그래도 잘 터집니다. 오늘 밤은 조금 푹 쉬면서 조용하게 그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난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연애도 하기 싫 신객이 오늘은 그렇게 막 배고프지가 않네요 이상한게 지금 시간이.. 음.. Why? How come you did t a t a 물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냄새는 좋잖아 음, 물을 조금 덜렀어 추천 이건 진짜 추천 이다. 음. 아, 그래도 먹는게 낫다. 아. 마이너스 12도. 근데 히터 있고, 침낭도 빵빵한 거 갖고 왔고, 좋은 위스키 있고, 문제 없습니다. <웃음> 오늘은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. 일찍 자고. 마이 17도인데 필스 e 마이너스 트위니파이브 역시 이정도 되니까는 히터 없고 아무리 인슐레이트 된 공간이라도 침임도 거의 한 마이너스 30도였나? 레이팅된거였는데 open space joy in my heart in the gardens of Manitoba I'm homesick most for a place I